여러분들은 살면서 바꾸고 싶은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웠던 기억?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던 순간에 대한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던 기억? 지금 생각하라고 하면 수없이 떠오르는 그런 기억 하나쯤은 있으실테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고입니다 슬픈 기억 웃긴 기억 행복한 기억 불행한 기억 우리는 수많은 기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들 한 번씩은 생각하곤 하죠 아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그리곤 수많은 생각 속에서 많은 가설들을 세웁니다 이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잡았다면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어쩌면 후회 어쩌면 소망이라고 불리는 이 생각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죠. 바로 이런 소망들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기억을 바꿔서라도 이룰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비록 그것이 기억만이 바뀐 허구일지라도 오늘 해볼 이야기는 바로 투더문입니다. 지크문드 코퍼레이션의 직원들은 특수한 장치를 통해서 의뢰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의뢰인이 원하는 소망대로 기억이 조작되길 유도하여 의뢰인이 자신이 꿈꿔왔던 간절히 바라온 소망대로의 기억을 안고 삶을 마감하게 돕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를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당사자가 의뢰한 내용이라고 해도 진실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 자신의 소망으로 가득 찬 거짓된 기억을 가진 채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이 매우 비인권적인 문제이며 악용의 위험성 또한 있기 때문에 투더문의 DLC 미니 에피소드 1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규탄하며 지크문드 코퍼레이션 회사 앞에서 희희를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업의 직원 중한 팀인 에바 로잘린과 닐 왓츠 박사 줄여서 에바와 닐은 여느 날처럼 한 의뢰인의 의뢰를 받고 등대 부근 절벽에 지어진 큰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에바와 닐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건 집안일을 도우면서 집에 살고 있는 릴리와 그녀의 아이들 사라와 토미. 그리고 무의식 상태인 존이였습니다. 에바와 닐은 기억 조작 장치를 가동시키는 동안 집 주변을 돌아보며 존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등대와 집의 지하실에서 엄청난 양의 종이토끼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존이의 부인 리버가 생전에 만들었던 것들이죠. 하지만 토끼에 대해 알턱이 없는 에바와 닐은 수많은 의문들만 가진 채 존이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억 속으로 들어간 뒤에바는 기억 속의 조니에게 다가가 자신이 달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를 묻자 조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저 한없이 가고 싶다는 소망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기억을 잃은 사람처럼 거듭되는 질문에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저 간절히 달에 가고 싶다는 마음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물건인 종이토끼를 획득하자 종이토끼가 아닌 달을 획득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 이는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좀더 기억을 타고 올라가 리버가 살아있던 기억까지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자폐아를 앓고 있는 리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별다른 커뮤니케이션 없이 하염없이 종이로 된 토끼만 접는 삶을 보내고 있었으며 이에 조니는 점점 리버의 자폐증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괴로워합니다 이러던 도중 리버는 조니에게 종이토끼를 건네주면서 묻습니다 이게... 뭔지 말이죠 토끼야 당신이 만든 다른 토끼들처럼 또음 종이를 접어서 만들었지 응또 배는 노랗지만 다른 부분은 파랗네 이렇게 조니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수 없는 대화로 묘사가 됩니다 모든 것이 리버의 자폐증 때문인 것 마냥 말이죠 리버의 알수 없는 행동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콩주머니를 던져보라 했다가 조니가 진짜로 콩주머니를 던지자 콩주머니를 잡기 위해 절벽으로 달려가고 등대에게 아냐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수술비가 아닌 아냐를 지켜볼 수 있는 집을 짓는 비용 S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리버의 행동은 오직 조니를 위한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니는 이 모든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 채 리버가 자폐증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억을 타고 올라간 닐과 에바는 조니의 기억 속을 돌아다니면서 얻은 단서들로 조니의 소망대로 기억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이에 에바와 닐은 조니의 일그러진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더 숨어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불명 상태의 조니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람쥐 시체 냄새를 조니의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조니의 어린 시절 기억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조니는 조이라는 쌍둥이 형이 있었으나 자신의 어머니가 차로 후진을 하던 도중에 차에 치여 사망하였죠 이 일로 인해 조니의 어머니는 베타 블로커라는 약을 조니에게 투입하여 어린 시절 기억을 잃어버리게 하고 조니가 아닌 조이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유도하죠 그리고 사고가 있기 전더 어린 시절의 기억에서 모든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왜 끝까지 오리너구리 인형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끝까지 등대를 져버리지 못했는지 왜 끝까지 토끼를 접었었는지 왜 갑자기 단발로 머리를 잘랐는지 말이죠 존이의 기억 속에는 자신이 리버를 처음 만난게 학교에서 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리버와 존이는 어린 시절 이미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지워져버린 어린 시절의 말이죠 별을 보기 위해 축제 장소에서 외진 곳으로 간 존이는 리버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 두 친구는 서로 별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어린 시절 만난 그 둘의 대화에서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불평하는 존이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에 그런 존이를 부러워하는 리버 이런 대화 속에서 리버는 존이에게 묻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토끼 모양의 별자리가 있다고 그리고 존이는 하늘 속에서 커다란 토끼를 찾고 리버에게 말하죠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 저거 맞지? 큰게두 개랑 머리 또 그리고 저기가 다리 두개응또음 음, 그리고 그리고 저달 다리 통통한 토끼배야 이는 사라 생전에 리버가 늙었을 때 조니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허나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기억이 지워진 조니는 이런 메시지를 알턱이 없었고 점점 그녀의 증세가 심해진다고 친구들에게 토로했었죠 이후 조니는 콩주머니에서 오리너구리 인형을 꺼내 리버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리버에게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헤어지려고 작별 인사를 하였는데 리버는 조니에게 까먹거나 여길 찾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질문하자 조니는 장난스럽게 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바로 시작부분에서 노란배를 가진 토끼를 습득했을때 달이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리버는 어린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조니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해달라고 메세지를 던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단발로 머리를 자른 이유도 자신과 만났던 어린시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너구리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이유도 토끼를 계속해서 접은 이유도 자신과 함께 나눴던 대화를 떠오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본 에바는 조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선 리버를 조니의 기억에서 없애야 한다는 슬픈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결국 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적을 위해서 조니의 기준으로 리버와 조니가 학교에서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리버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결정을 내렸죠 이후 모든 구멍들이 메워지면서 새로운 조니의 기억 속에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록 리버가 없어진 기억 속이지만 그토록 조니가 원하던 달로가기 위한 목적 말이죠 하지만 조니가 나사의 우주비행사로 합격하고 운명처럼 같이 우주비행사 합격한 동료로 리버가 등장하게 되면서 무식 속에서 조니가 얼마나 리버를 갈망했는지 알수 있었죠. 결국 몇 년의 시간이 지나 우주비행사가 된 둘은 꿈에 그리던 달로 가게 됩니다. 우주로 가는 로켓이 발사되고 자폐증을 앓고 있던 리버의 대화수단이었던 등대 그녀가 붙여준 이름인 야나만이 로켓을 밝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떠나고 싶어하던 현실의 조니도이 이야기도 서서히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죠. 간신히 손을 붙잡고 있는 조니의 심박수만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리버는 조니에게 손을 내밀고 조니는 리버의 손을 맞잡으며 우주선의 끝에는 달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니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소리만이 잔잔히 울려 퍼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들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컴퓨터도 기계들도 모두 다 기억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기억들은 쉽게 생성될 수도 있고 쉽게 지워지기도 하는 가볍기도 무겁기도 한 어떻게 보면 기억은 인생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이런 기억들을 조작할 수 있다면 조작하시겠습니까? 아팠던 기억들, 끔찍했던 기억들, 이루고 싶었지만 이루지 못했던 아쉬웠던 기억들 이 모든 기억들을 위해서 조작할 수 있다면 과연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을 조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는 날이 올수 있을지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투더무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시기들을 놓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투더무는 사실 당신이 포기하고 잊어버린 기억 속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어쩌면 사랑, 어쩌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잊어버린 자신의 어린 시절 꿈같이 말이죠. 사실 진정으로 아팠던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해달라고 자신이 가진 질병 때문에 제대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니에게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단서들을 보여주며 소리 없이 그저 한없이 외치고 있었던 리버가 아니라 이런 리버의 메시지를 죽는 날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조니가 진정으로 아팠던 사람이 아닐까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하지만 조니는 죽기 전 기억을 조작하여 자신의 꿈과 사랑을 모두 이루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이야기는 허구라는 사실이 또한번 우리들을 씁쓸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